그 당시 대선 캠프에 있던 사람들한테 수사가 확대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대장동 위례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지금 정치자금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치자금, 대선 정치자금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음. 그리고 그 사이에 검찰이 어, 검찰이 그 사이 행태를 보면 대선 정치자금 문제가 들어와도 안 했습니다. 음. 어, 그사이 우리가 대선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제보가 얼마나 또 많이 오겠어요. 근데 당선된 사람이 있고 낙선한 사람이 있고 그러지만 낙선한 사람의 대선 자금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와도 검찰이 눈을 감았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지금 대장동 위례를 하다가 덜커덕 대선 정치 자금으로 간다? 대선 자금으로 간다? 이게 저는 지금 이것 자체도 좀 보기 힘든 음. 처음 보는 국민입니다. 예. 어떻게 정 의원님 어떻게 아니 되세요? 그거는 이 사건은 그냥 그 사실 뇌물성 뇌물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뇌물을 적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네. 수사는 뇌물 수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냐면은 어떤 하나의 범죄 행위가요. 예. 정치자금법 위반도 될수 있고. 뇌물죄도 될수 있어요. 네. 그때 이제 같이 상상적 경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음. 같이 기소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세요. 그 대장동하고 위례의 사건 그때 이 김용 씨가 성남시 의원이었어요. 네. 예. 그니까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면서 이 대장동 위례에 이 김만배 유동규 씨한테 어떤 배려를 해줬겠지요. 예. 그니까 그 부분을 수사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받은 시점이 사실은 돈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래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나온 게 유동규 씨가. 지금 그 자백한 부분이 요, 요거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서 지금 뇌물로 하는 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음. 지금 당장은 요걸 자백한 거잖아요. 정치 자금. 근데 핵심은 뭐냐면 돈을 주고받은 시점입니다. 예.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작년 4월에서 8월이에요. 8월. 음. 현금 8억을 그냥 주진 않아요. 예. 뭔가 쪼개서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또그 4월하고 8월 그 사이에 예. 7월 달에 그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제 그 대선 후보로 발표를 하잖아요. 네, 본인이. 예, 출마하겠다고. 그,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재명 캠프의 선대 부본부장이 또 김용 씨였어요. 음, 예. 그러니까,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자금이 일단은 맞겠구나라고 그 압수수색 영장에 그렇게. 적시를. 예, 적시를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아마 유동규, 남욱 씨 진술도 아마 거기 첨부되어 있을 음, 가능성이 높아요. 그 네. 예. 근데 그 첨부된 내용에 보면 다 정치 자금으로 줬다라고 음. 이 대선 자금에 쓰일 그 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으니까 음. 검찰에서 그렇게 적시한 것이 아닌지 그러나 나중에 이제 수사가 깊게 진행이 더 되면 네. 이게 뇌물 부분도 있는지 아마 함께 아. 수사를 할것 같습니다. 예 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2010년에 이제 김용 부원장이 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시의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어그 이후에 이제 2021년 대선 경선 때 총괄부본부장을 맡았고 본선에서 조직부부문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에 있었던 의혹들 성남시의원으로 활동할 때 있었던 의혹들은 뇌물죄가 될수 있다고 라 보시는 거고요 음. 네그 이후에 있었던 건 지금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이게 본인한테 법적으로 책임이 있든 없든 당 차원의 어떤 책임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책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측근이고 뭐 분신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직을 다 줬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정진상하고 두 사람이 지금 자기 최측근이라고 공언을 한 마당에 어, 김용 씨가 이렇게 되면 검찰에 갈 것이 다음에는 정진상으로 갈거 아니겠습니까? 네. 음. 그러면 이 책임의 문제가 일단은 있고요. 관련의 문제는 또 차원이 또 다른 거고요. 네. 그러나 검찰이 그두 가지 문제를 그냥 넘어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음. 이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해가지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대표의 결정, 처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지. 계속해서 정치 탄압이라고만 외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네.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김용의 체포영장은 앞으로 엄청난 시그널이 될수 있고 이게 구속영장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사태는 더 심각해지는 거고요. 지금 이제 고민을 이미 시작했을 겁니다. 음. 다만 그걸 입으로 내서 얘기하는 현역 의원들이 없다는 것뿐이지 음. 지금 누가 봐도 그걸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음.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